6번인데 답은 2번이에요 자 이거는 뭐 차고 여기 지금 물어본 것은 뭐 차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고르라 그랬는데 뭐 차고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봅시다 일단 어, 갑이 상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이런 나쁜 놈 자,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시신하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A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어 가부의 상해 행위는 자, A에 대한 살인에 대해 흡수되어 단일 살인죄만 인정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, 이건 거 아니고 이건 어참 이건 너무 간부보생 문제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나오면 되겠어? 자, 봅시다. 야, 상해 고의로 일단 그죠? 기본 고의가 상해로 출발한 거 아니야. 그런데 얘 어떻게 됐어? 살아서 죽었어. 죽었잖아. 그럼 상해 취사지뭔 소리야, 지금. 무슨 흡수되고 나발이고 살인죄만 헛소리죠? 다 틀린 겁니다. 문제 풀때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출발점이 고의, 상해 고의로 출발했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? 나중에 어? 죽었잖아, 그지? 그럼 뭐 상해 치사지 뭐. 음.